안녕 건이야 어,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들어서 어, 아저씨? 삼촌? 삼촌도 너무 기분이 좋고 어, 2016년도에 건이가 조금 아팠을 때 삼촌이 본것 같은데 다행히 삼촌이랑 인사하고 정말 뭐 완치에 가깝게 지금 다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 이번에 야구장에서 쉬고 어, 씩씩하게 하고 정말 완치 판정 받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 어, 정말 힘내줘서 너무 고맙고 삼촌도 야구장에서 더 힘낼게 고생들어가 <웃음> 네, 네, 네. 야. 야, 또 사야지. <웃음> 아저씨 기억나? 키가 <아저씨 웃음> 엄청 컸네? 아저씨 기억나? 네. 진짜로? 네. 엄청 이쁘게 컸네요. 오늘 <웃음> 씨도잘할수 있어? 네. 이거, 이거 삼촌 성모가 좋아한다, 아저씨가. 동이랑 <웃음> 이거는 아저씨가 유니폼 입던 거야. <웃음> <병에> <웃음> 이렇게, <웃음> 여기 이렇게 사인해놔. 감사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거는 삼촌이 떠주는 선물. 핸드폰. 오. <웃음> 오, 마 <진짜. 웃음> <오, 진짜. 웃음> 아, <웃음> <웃음> 핸드폰 쓰죠, 아, 이게. 네 여기 카메라 감사합니다. 공을 이게 공 무겁지 않은고 있지. 연습해? 연습해봤어? 응. 위로 던져, 위로. 위로 던져. 그렇지. 이따가 저기 경기장 가면은 어. 다리 딱 들고 멋있게 해서 멋있게 이런 말로. 넘어. 어. 어. 이따가 위 그렇지. 전전지을 이따가 아저씨가 가면은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을 거야. 지금처럼 똑같이 전진. 다리 딱 들고 멋있게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오, 좋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잡고, 내렸다가, 이렇게 올릴 거야. 할수 있겠어? 이렇게. 네.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 손가락. 아, 네. 네. 아, <웃음> 어, 던지고, 이제 아저씨가 가서, 새로은 이렇게. 알겠지? 이제 1살이에요 이제 11살? 그러면은, 상뭐요 상황이래. 기억 나지 선처. 응? 한명한명못 하는데 나오면 제가 얘기하면 아나다 어, 오승환 아저씨 나다나다 그러고 하고. 그때 네살 다섯 살 때였나? 다섯 살 때.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네아첫일정이 그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수술한전날이었죠수술한 전략, 오 이럴 때 많이 생기네 어떻게 이렇게 뵙게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럼요 아니 저도 너무 좋죠 저도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들도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많이 나가면 분명히 권희철럼 지금도 병원에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건데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친구도 분명히 힘을 얻을 거고 이제는 권희가 롤모델이죠 그 친구들 그러다 니까 <웃음> 거기서 더밥잘 먹고 치식하게 더잘 펴야 돼. 와, 알겠지? 와. 네. 이따 먹겠습니다. 네. 감 네. 네. 네. 어,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고 또 던지려고 하니까 긴장됐어 수에서 오늘 팀 계속 이기고 이거 잘 해달라고요 파이팅